보드게임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는 조금 얼굴을 내비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어, 지난주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어,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어요. 우리 메타인지를 왜 해야 되고 메타인지가 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우리 이 메타인지 학습법의 저자이신 우리 리사손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빠반. 직접 저를 저 영상을 보시고 멘션을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 제가 막 여러 가지 제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수학을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아이들은 왜 싫어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작이에요. 시작. 처음 만남, 그때의 느낌이 굉장히 오래 남고 그때의 상황들로 인해서 그게 좋아하게도 되고 싫어하게도 되는 일단 수학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을 딱 구분지어 보면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술을 가지고 놀던가 도형을 가지고 놀던가 이런 밑작업들 처음 그것들을 만났을 때놀이를 통해서 만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달력을 찢어서 놀고 숫자판을 던지면서 놀고 주사비를 굴리면서 놀고 이런 친구들은 그 연산이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도형 구성 문제가 다가온다거나 이랬을 때 전혀 거부 반응이 없죠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동안 자기가 봤던 것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것들이 지금 지면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이 이제 수학을 싫어하시거나 숫자에 이제 되게 민감하지 않으신 그런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숫자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6살, 7살쯤 돼서 아 수학시킬 때 됐는데 아 수학시킬 때 됐는데 하고 바로 이제 연산 문제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이거를 자꾸 풀래 그리고 자꾸 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러다 보면 처음 딱 봤을 때 두려움이 가득하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당연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하고는 사실 나중 얘기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사실 머리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수학에 굉장한 차이가 나,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는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즐겁게 접할 수 있냐가 이 아이가 나중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냐, 안 생기냐로 어, 제가 가르친 친구들, 제가 7살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제가 만났을 때 곱셈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곱셈을 하고 있어 서 저는 당연히 더쌤 뺄셈에 대해서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곱셈을 막할 때는 재미있게 해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게임으로도 하고 막 놀이로도 하고 막 던지고 막 숫자 써서 찍고 막 이러면서 곱셈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곱셈에 대해서는 막재미있게 하는데 정작 더쌤 뺄셈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더쌤 뺄셈이 나오면 정 이렇게 경직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도쌤벨쌤이 싫어? 어려워?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 저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는 그 선생님을 어 방에 가두고 천마리의 모기를 풀고 싶대요. 그 선생님. 이 아이는 가장 두려움의 표현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이 아이가 처음 연산을 시작할 때더셈 뺄셈을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수학의 재미가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곱셈은 이제 놀이로 시작을 했잖아요 어쨌든 다른 영역은 아니지만 곱셈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게임을 하고 놀고 이러면서 게임 했더니, 곱셈 뭐, 그 다음 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더쌤 뺄셈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계속 가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하기에. 이런 불안함을 처음에 느끼면서 수학을 시작을 하면, 그거를 좋아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래도 일곱 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다른 것들로 좀 커버를 하고 그랬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어렵게 무섭게 수학이라는 것을 했다면 곱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나눗셈 뭐 당연히 분수 모든 소수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아이들이 할때좀 재미있게 신나게 수학을 배운다면요 수학이 결코 그렇게 재미없고 처음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수학을 아이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굉장히 많이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